두 번째가 된다 두 번째. 두 번째 타이틀은 자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에요. 관계 사절 속에 뭐 주어 동사 삽입이야. 주어 플러스 동사 삽입. 크, 이게 들어가니까 막 헷갈리는 거지이제 여기 봐봐. 자 이것만 최대한 거 그냥 야 이제 응. 평범하게 가고 싶다. 아무 의식하고 싫어야 돼. 이거 뭐, 아, 이게 있다라는 생각도 지만 알거든. 어, 왠지 우리 평상시에 처리하는 거죠 어, 내가 뭐야. 어, 회사에 공위 변호사. 그죠? 어? 어? 이상하다. 음, 맞나요? 아, 뒤에 게 나왔다. 여기 있네. 자, 제가 회사 변호사에게 간접목적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왓점 왓점니 직접목적 왓점이 직접목적 직접 이때 뭐가 삽입됐어? 아이 또또가 삽된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완성된 작품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거는 죽격이라는거 알수 있어요 관계되면서 왓, 왓 속에는 주어가 빠져있다. 주어가 빠져있다. 아, 이제, 왜? 사일이니까 살짝 묶어줘. 내가 생각하기에 완제품, 완성된 작품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회사, 보문 변호사에게, 법률 검사에게 내가 가져갔을 때, 이렇게 된다. 가져왔을 때, 끝났어. 완전은 여기서 끝나. 그는, 그 변호사는 그것을 읽곤 했다. 조용히 읽곤 했다. 그리고 자신의 펜을 꺼내곤 했다. 그리고 습관이에요. 뭐가 고하다 과거의 습관. 다시 한번 마무리. 자, 내가 그래서 본문교사에게 뭘 가져왔냐면 내가 완성된 작품이라고, 일하고 생각했던 것을 어, 어, 가져가곤 했을 때 그는 조용히, 조용히, 봉이 그것을 밀고 펜을 꺼내고 펜을 왜 꺼낼까? 지적질할걸. <웃음> 표시하는 어이구, 트위, 잘못되는데, 이거. 이거 다고쳐오세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어. 요게, 어, 방귀대문사 측에서의 주어 플러스, 주어 동사의 숙명입니다. 어. 이거는 뭐, 왓절 말고도 다시 뭐, 휘치가 이끄는 절, 후가 이끄는 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어? 어. 또이시 쉬운 문제 나오게 되면 이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아, 여기. 있나? 이거 봐봐요. 타자는 용감하다. 레이브 뭐 이런 거. 어, 뭐라고? 나는 실력 한다. 누가? 어, 아, 다니. 뭐라고 할까? 뭔가 말아. 뭐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두 개를 거기동 영상으로 만들어주면 얘의 선행사가 얘 아니에요? 핏? 핏?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걸 다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봐봐요. 타절 나와야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다 들어가야 돼. 이 사이에 오는 거야. 이 사이에.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거기다 그 써줘야 되는데 얘 뭐니? 쿵지. 얘가 무슨 말이지? 쿵지. 쿵 사람이잖아. 그 시험 문제를 나온 거 볼게. 예전에. 어, 재수주가구한 서울모 교사가 이게 나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이. 띵, 잡아야 돼, 띵. 그럼 대수는 목적지를 끊어줬에니 생각해버리고 바로 뭐가 보이냐면, is weak. 음, 약하다고 내가 생각하던, 내가 생각하는 바로 타자니. 오, 되게 힘이, 어, 용감해. b r a 이 e brave. 자, 이런 문장에서 답과라고 면 애들이 되게 어떤 걸치냐면 구고를 쳐요. 꿈이라고냐면 IT 들어왔으니까 주어동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큰일 나. 요관계 등보사들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어, 동사예요주격 보호예요. 사비돼요. 주어가 없어요. 이쪽 주어가 없으니까 공제돼요. 알겠어? 응. 이런 거 속지 말란 말이 그래서 이렇게 관계 대보사들 중에 주어동사가 사비돼 있을 때뭐고 봐야 돼. 이런 문제 만약에 수능 못 보고 오면 응. 그냥 틀린 거장르히 전사하는 거